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든지 혹은 정말 이제는 정이 떨어져서 상대방을 밀어내야 하든지 어찌됐건 우리는 헤어지자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죠. 헤어지자는 말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걸까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어려울지도 모르는 헤어지자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고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되면 이 사람과 앞으로는 평생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연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별을 하게 되죠 내가 상대에게 헤어지자고 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헤어지자고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일은 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헤어지는 일은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헤어진다는 거는 요 사랑하는 것보다 딱한 번만 적거든요. 사랑한다는 것이 서로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헤어진다는 말은 서로가 끝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시작은 정말 멋지게 하면서도 마무리를 제대로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추억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고마움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헤어지자는 말을 참 어렵게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상대가 나한테 완전히 정떨어지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상대가 나를 생각했을 때 이젠 일말의 미련도 남지 않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참 어려운 고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상대가 만약에 나에게 상처를 줘서 이별을 통보하려고 한다면 이런 고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내 마음이 변해서 내 상대에 대한 마음이 떠나서 이별을 통보해야 될 상황이라면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상대가 나한테 잘했으니까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을 기반으로 상대에게 조심스럽게 이별 통보를 하게 되잖아요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내 상대가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이별 통보를 하게 된다고요 네가 나한테 정말 잘해줬고 너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었어 너하고 함께 하면서 정말 즐거웠고 그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그만해야 될것 같아 네가 만약에 나를 원망해도 나는 할 말이 없고 나는 너를 원망하는 일은 없을 거야 소중하게 나에게 해줬던 그 마음 평생 잊지 않을 거고 너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이렇게 이별 통보를 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는 않겠죠 근데 이게 정말 상처를 주는 게 아닌 걸까요? 인정할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변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이별 통보를 한다는 거는요. 내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걸 알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마지막 순간까지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려는 거예요? 혹시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핑계를 삼아서 내가 마지막까지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상처가 될 줄은 알지만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상처를 받을 줄 알지만 내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런 척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더 말이 잘 되죠. 상대가 상처를 받을 줄 알면서도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차피 상대는 요 상처가 돼요. 그러면 어찌됐건 그 상처를 줬으니까 상대의 증오를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행동은요. 상대가 나를 증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결국엔 또 자기 이기심이거든요. 상대는 몰라도요. 나는 알잖아요. 이별 통보를 하려고 하는 나는 알 거란 말이에요. 상대가 내가 하는 말이 상처가 되는 줄 몰라도요. 상처가 될 거라는 걸. 근데 정작 내 상대는요. 그게 상처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부슬비가 내리면 요 옷이 아주 조금씩 젖어 들어요 잠깐 그부슬비가 멈추면 또 옷이 조금씩 마르기 시작하죠 그렇게 젖고 마르고를 반복하다 보면 요 몸에서 쾌쾌한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러면 내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내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코를 막겠죠 그리고 얼굴을 찡그리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물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뽀송했던 옷이 흠뻑 젖었어요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차피 젖었으니까 옷을 빨리 다른 걸로 갈아입겠죠 좀 전과는 분명히 다른 옷을 입었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가면서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리는 표정들을 볼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상대에게 던진 이별하자는 그 말이 보슬비가 되고 있는지 물폭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상대에게 더 나은 건지요 상대에게 좋은 건 없어요 조금 더 나은 것만 있는 거죠. 상대가 원하는 좋은 거는요. 보슬비든 물폭탄이든 그런 일이 없이 원래 입고 있던 뽀송한 옷을 입고 계속 가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양의 물을 상대에게 견질 거면요. 서서히 견지 마시고요. 한 번에 견져주세요. 보슬비가 내리면요. 하늘을 보고 욕하면서 원망하지도 못하고요. 옷도 갈아입지도 못해요. 그런데 물폭탄을 맞으면요. 하늘을 보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옷을 빨리 갈아입을 수도 있죠. 내가 욕먹기는 좀 그렇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는 또좀 그렇고 그게 결국엔 극도로 이기적인 행동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거라면요 적어도 나도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양심적인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챙기겠다는 건 결국엔 또 상대방에게 양보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멘트를 하지 마시고요 아픈 멘트를, 제대로 아픈 멘트를 해주세요 어설프게 나쁜 멘트가 아니라 나를 사랑했던 것이 후회될 정도로 그렇게 아프게 후벼 파주세요 그게 그때는 몹시 잔인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내 상대방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거든요 혹시라도 내 마음이 다시 내 상대방에게 돌아갈지도 몰라 그런 마음 상태라면요 헤어지기 전에 수없이 수없이 자기 스스로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헤어지자는 말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헤어지자는 말을 할 거라고 결정이 났다면요 상대방이 평생 나를 나쁜 놈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뭘 해도 이미 평생 나쁜 놈이니까요 진짜 마음 속에서 내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웠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요 적어도 마지막에는요 내 입장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그를 위한 행동인지 생각해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사람 돌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보다 요 실종이 더 아플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